1대1 데스매치 최고의 별, 가장 끝났던 주인공 1대1 데스매치 진입니다. 최수호 본선 2차전 진입니다. 최수호 진입니다. 진이라는 큰 상을 받을 거라고... 2월 2일 방송된 미스터트로트에서는 1대1 데스매치의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3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감정성과 폭발하는 구음으로 부르기 어렵다는 워라가약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킨 트롯 밀크남 대학부 최수호가 진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1대1 데스매치 최고의 별, 가장 빛났던 주인공 최수호입니다 1대1 데스매치 진입니다. 본선 2차전 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수호 진이에요. 최수호, 최수호, 최수호 진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본선 2차전 진입니다. 와, 최소 진입니다. 다음 라운드 때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천재 노래천재. 진이라는 큰 상을 받을 거라고는 감사합니다. 멋다 아유 수고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열심히 해서 정말 이 감사합니다.